안녕하세요 여러분 더크입니다 원피스의 인기를 꺾은 귀멸의 칼날 많이 알고 계시죠? 이제 곧 3기 방영을 앞두고 있는데요 귀멸의 칼날 작가인 고토의 코유하루 일명 악어선생의 히트작으로는 귀멸의 칼날 밖에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악어선생은 귀멸의 칼날 밖에 그린 게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텐데 귀멸의 칼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총 4편의 단편집이 있었습니다 그중 사냥이 과하면 사냥당한다 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원한으로 판타지 작품을 만들기로 결정하였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의 이름이 귀사래 나가래 하지만 이 작품 역시 연재작이 되긴 어려웠는데요 이 작품의 왕도적 주인공을 등장시키면서 탄생한 것이 지금의 귀멸의 칼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귀멸의 칼날이 탄생하기까지 총 4개의 단편집 작품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몬주시로 형제, 보투게 코요하루의 데뷔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선 표지에서 누군가의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비멸의 칼날 이구로 오바나이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 작품은 킬러 집안인 몬주시로가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몸 안에 벌레가 있고 몬주시로가를 제외하면 이몸 안에 있는 벌레가 부하할 일은 없는 설정이고요. 몬주시로가는 벌레를 이용한 능력을 사용하는 설정입니다. 아버지를 살해당한 시즈카가 몬주시로 형제에게 살해 의뢰를 하는 이야기인데 연재용으로 만들 계획이라 여러 캐릭터들과 세세한 설정까지 계획이 전부 다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작품 속에서 지금의 귀멸의 칼날 호흡 설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벌례와 no. 곤충을 no. 치료해서 연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늦골씨 골드 퓨처컵 점프 본지 이벤트를 통과해서 실린 단편입니다. 사악한 길을 정화시키는 정화사의 이야기인데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사악한 길을 뿌리고 다니는 악당을 물리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를 보면 누군가 또 떠오르지 않나요? 김멸의 칼날 2기 빌런이었던 다키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캐릭터가 이늑골씨 작품에서 나온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전투씬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인데 단편으로 끝이 났습니다. 파리 정원의 지그재그 표지를 보자마자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주인공 귀멸의 칼날 우즈의 탱겐을 너무 많이 닮지 않았나요? 주인공은 상대방을 조종하는 주술사가 꿈이었는데 저주에 걸려서 그 저주를 푸는 해술사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딱히 이 작품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리뷰가 아니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응? 사냥이 과하면 사냥당한다 2013년 점프 트레저 신인 만화상 가작을 받은 단편입니다 귀밀의 칼날과 비슷하게 일부 캐릭터와 설정을 공유하고 있지만 귀살대와 정부가 연계가 되어 있는 등 다소 차이가 있는 작품인데요 주인공이 사는 마을엔 살인사건이 난무하고 있는데 반가운 얼굴이 등장합니다 여기선 잘생긴 무잔이 아닌 약간 좀 얌시로운 토키가와가 나오고 실제 귀멸의 칼날에서 등장하는 타마요와 유시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서양의 도깨비를 협력해서 잡자고 하는 내용이고요 주인공이 사는 마을에 서양의 도깨비가 나타났고 토키가와는 그 서양의 도깨비와 싸우는데 토키가와는 왠지 싸움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싸움 도중에 타마요는 부상을 입습니다 토키가와가 싸움에 집중하지 못했던 원인 주인공 나가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주인공 나가레가 등장을 하면서 토키가와는 물속으로 도망을 가고 타마요는 유시로가 대피를 시키는데요 주인공 나가레는 굉장히 강력하게 서양의 도깨비를 순식간에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살인사건이 또굳치는데요그 마을의 순사가 나가레에게 이것도 너가 했지라고 하면서 단편은 간단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작품을 원한으로 좀더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해서 작품을 만들기로 결정하였고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귀살의 나가레입니다 이귀살의 나가레에서는 이... 주인공이 양쪽 다리마저 잃고 의족을 하고 다니는데요. 이러한 주인공 설정이 조금 너무하다 싶어서 편집팀 측에서는 주인공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다른 주인공 없냐? 라고 했더니 오니가 된 여동생을 다시 인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오빠 캐릭터가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편집팀 측에서는 아니 그럴 거면 진작에 처음부터 그런 캐릭터를 내놔야지! 라고 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규멸의 칼날 작품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유진씨 유튜브 채널을 함께 구독해서 보시면 더욱더 많은 정보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정보를 많이 아는 만큼 그 작품을 즐기는 데 있어서 더욱더 크게 즐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